김정근 아나운서 8일부터 MBC 출근. 21일부터. MBC를 퇴사해 프리랜서로 나섰던 김정근 아나운서가 MBC에 재입사한다. 지난 8일부터 MBC 아나운서실에 출근하고 있다. 여러 계약 관계 및 서류상의 절차 때문에 현재 정식 인사발령은 나지 않은 상황이다. 김정근 아나운서는 9일 오후 MBC 스포츠 UEFA 챔피언스 리그 B팀 8강 2차전 중계를 맡았으며 이달 21일부터 아침 프로그램 기분 좋은 날 진행도 맡는다. 김정근 아나운서는 2011년 방송인 김성경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김정근 아나운서의 재입사 결정은 MBC 역사상 이례적이었으나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최근 임원회의에서 안정적인 스포츠 진행 실력과 파업 당시 퇴사한 것 등을 고려해 재입사가 확정됐다. MBC 내에서도 김정근 아나운서의 재입사를 격하게 반기는 분위기다. MBC 관계자는 이미지도 좋고 평판도 좋은 친구였다. 파업으로 힘들 때 뜻하지 않게 MBC를 나가게 돼 안타까움이 컸다면서 누구보다 MBC를 사랑하는 아나운서였고 또 반듯한 인품과 스포츠 아나운서로 두기가 있는 점을 높이사 재입사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로 김정근 아나운서는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맹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근 아나운서는 2004년 MBC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해 기분 좋은 날 그린 실버 고향이 좋다. 월스토리 눈문화 4색 생방송 원더풀 금요일 생방송 오늘 저녁 등을 진행했다. 스포츠 진행 실력은 탁월했다. MBC 스포츠 뉴스를 비롯해 각종 올림픽 및 월드컵 등에서 캐스터로 활약했다. 특히 프리랜서로 먼저 전향한 아내 이지아 아나운서와 함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허당 매력을 선보이며 웃음을 주기도 했다.